코, 코 수술은 무조건 빨리 하세요. 절대 후회 안 해요. 아, 진짜? <웃음> 네. 오... 이제 남자친구 만나러 다녀야 되지 않겠어요? <웃음> 어 이제 붓기도 다 빠졌으니까 아... 이제 슬슬 나가보려고요. <웃음> <웃음> 오늘 수술을 하게 된 조아미라고 합니다. <웃음> 코는 제가 원래 평소에 복코여가지고. 음. 이제 항상 화장으로 이렇게 가리고 다니니까 화장 이제 그만하고 싶다 해가지고 음. <웃음> 수술하고 싶더라고요. 전부터 코 때문에 고민이 커서 항상 사진 찍으면 뽀샵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뽀샵도 그만하고 싶고 그렇게 됐어요. <웃음> 꿈같은 건안 꿨어요? 어? 말고 아까 수술실에서 너무 추울 거예요. 추울 거야? 나 그랬을 무슨 소리인지는 뭐 쉬셔야 될것 같은데, 아무래도. 엄 네. 완전 바뀐 네. 것 같은데 높아진 것 같아요 기가 아직 안 빠진 것 같아요 아직 네 아직은 심하더라고요, 심하더라고요. 알자머리네가야 네. 네. 어때요 느낌이 이가 네. 빠지고 막쓰요 아팠어요? 일주일 동안? 잘못 오늘 가 너무 집에만 있었어요? <웃음> 집에만 있네. <있었네요. 웃음> 그렇구나. 그래요. 그러면 관리 잘 하시고, 그러면 우리 예쁜 모습으로 다음에 봐요. 음, 관리 잘 봐주세요. 네. 다시하겠습니다 네. 박수 한번 맞춰주세요. 하나, 둘, 셋. 한번 더. 하나, 둘, 셋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<웃음> 저는 세달 전에 수술하게 된 조함이에요. <웃음> 조함이에요? 네. <웃음> <박수>? 함이에요. 함이에요. <웃음> 네. 네. 자, 우리 함이야. 네. 우리 한 3개월 만에 만나는 거죠? 네네. 네. 전에 이마랑 여기 턱쪽 지방 이식하고이중턱도다 지방 흡입하고 음? 코 수술 했었어요. 코 수술? 네. 오, 그렇구나. 어, 원래 살을 빼도 절대 여기 턱 쪽도 안 빠지고 음. 이마도 평평하고 음. 여기 턱도 너무 작았고 음. 코도 엄청 낮았거든요. 그래가지고 수술 하게 됐어요. <웃음> 그러면... 네네. 그 수술 좀 하기 전에 약간 스트레스가 많았었어요? 수술 하기 전에 아무래도 이제 평소에 생활할 때 말고 사진 찍을 때 그때 문제가 많았어요. 된 거예요. 네네, 올릴 때 꼬샵 너무 많이 건드려야 되니까. 꼬샵서막 네. 이렇게 생겼 하나하나 다 건드리고. <웃음> 통증은 너무 심했어요. <웃음> 네. 근데 그게 언제까지 갔어요? 통증 한 2주? 2주? 네, 2주 정도면 많이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. 그렇구나. 네네. 붓기는? 붓기는.. 큰 붓기는 한 달? 한달 한달 반? 응.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 걸렸고 이제 슬슬 계속 확확 빠지더라고요, 그 뒤로는. <웃음> <웃음> 어.. 코로 숨쉬기가 엄청 불편했던 거? 아니, 수술하고 나면 당연히 네. 수술고 <웃음> 코가 너무 높아지고 이제 턱도 엄청 갸름해지고 이마도 이렇게 딱 이렇게 볼륨이 생겨가지고 아, 사진 찍을 맛이 나요. <웃음> 친구들이 사진 찍어줘도 다 이제 옆에서 찍어도 잘 나오니까 어. 사진 찍을 맛 나서 행복해요. 얼굴 작다. <웃음> 어, 사진하고 얼굴하고 별 차이 없다고 뭐 그런 얘기를안 들어요? 어 실물이 더 낫다고 <웃음> <웃음> 들었던 것 같아요. <웃음> 어, 진짜? <웃음> 네. 아 진짜? 실물이 네. 더 낫다? 네. 그러면 뽀샵을 좀 이상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? 아이, 아이 <웃음> 그래도 지금 사진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. <웃음> 부모님. 와코 진짜 예쁘다 이제 와. 그리고 턱살 절대 안 빠졌는데 아. 그것도 드디어 빠졌구나 <웃음> 그러셨어요. 아 운동 했었는데 근데도 안 빠진다. 네 절대 안 빠졌어요. 그럼 그게 젖살? 어 유전인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아 부모님들도 약간 살이 좀있으시 엄마가 턱에 살이 있으셔서 제 동생도 다 여기 살이 있거든요 친구들은? 친구들은 친구들도 다 부럽다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들도 수술하고 싶다고 어, 수술 하고 싶다? 네네 아니요 없어요 아 그래요? 네. 지금는 그 남사친들은 뭐래? 남자친구도 다 턱도 갸름해지고 코도 높아져서 오히려 전보다 낫다 낮다 하더라고요. 낫다. 네네. 아, 이제 남자친구 만나러 다녀야 되지 않겠어요? 어, 이제 붓기도 다 빠졌으니까 아. 이제 슬슬 나가보려고요. 아니, <웃음> 아, <이제> 슬슬 <웃음> 밖에 돌아다녀 보려고요. 알겠습니다. 네. <웃음> 어. 그냥 딱 보자 보자. 포근하다, 포근해 보이신다. 아, <웃음> 되게 편해, 편하게 대하실 수 있는 그런 느낌이요. 어, 엄청 친절하해, 친절하게 상담 잘해주셨어요. 어, 그래요? 네네. 어, 상담하실 때제제 의견에 많이 맞춰주시고 아무래도 그 상담 받는 고객상 편해서 많이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되게 말씀드리기도 편했어요. 아, 네네. 엄청 깔끔하고 아유. 체계적으로 잘돼 있다는 느낌이 컸어요. 엄청 친절하셨어요. 네. <웃음> 네네. 어떤 엄청 에피소드 없었어요? 어, 에피소드는 따로 없었는데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수술 받을 때 마음이 되게 편했어요. 아, 무조건 100점이죠. <웃음> 아, 진짜? <웃음> 네. 아, 왜요? 뭐 조금 아쉬웠던 거나 이런 거 없었어요? 아쉬운 건 따로 없고, 붓기 빠질 때. 아, 아 생각하면, 이제 처음에 아팠던 거 생각하면 마이너스 5점. <웃음> 그거 빼면 <웃음> <45점? 웃음> 네, 95점. 아, 그렇구나. <웃음> 아픈 거 아, 빼면. 아, 아픈 거? 네, 네. 어, 불편점 이제 코를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? 아, 그쵸. 네, 그쵸, 네. 그쵸, 이제, 그쵸, 이제 그쵸.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. 네. 그래도 너무 만족해요. <웃음> 어 자전거 타기? 자전거 타기? 네네. 보통 다른 사람들은 뭐 산책을 하는데 자전거 탔어요? 어 산책 같은 거 많이 하시던데 음. 저는 집에 그 실내 사이클 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엄청 달렸어요. <웃음> 아, 밖에 아니고? 네 안에서? 집에서. <웃음> 어. 힘들지 않아요? 짠막 많이 나고 그러면 좀 이제 조금 나는데 적당히 어. 이렇게 밟으면서 그러니까 붓기가 좀더 빨리 빠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네 어머니가 하시는 거? 어. 아 요즘에 다 하죠 <웃음> <웃음> 젊은 사람도 다 하죠 네. <웃음> 좀 귀엽다 이런 말을 어. 많이 들었는데 어. <웃음> 수술 후에는 좀더 이제 조금 더 나이에 맞게 보인다 나이에 맞게 보인다 그러면 좀 성숙해 보인다? 네네 저 성숙해 보이고 음. 복코도 많이 개선됐다고 음. 들었어요 아 그렇죠 수술 전에는 코였죠 네네 지금은 좀더 코가 높아지고 네코 높아지니까 복코가 개선이 되더라고요 음. 무조건 빨리 하세요 음. <웃음> 뭐를? 복코 코 수술은 무조건 빨리 하세요 절대 후회 안 해요 아 진짜? <웃음> 네 오. 개인적으로 물어볼게 행복해요? 아. 네. 어. 행복지수는 그 숫자로 따지면 100정도? 아 진짜? <웃음> 네네 아, 알겠습니다 <웃음> 그 코가 너무 뭉툭해 보인다고 이제 살짝 돼지코 같기도 하고 뭉툭해 보인다는 소리 때문에 상처받았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<웃음> 거, 거울부터 좀 그랬었어요? 저도 거울 볼때 복고 심한 걸 느꼈고, 친구들도 이제 말하니까 느꼈는데, 지금은 다 개선돼서 이제 그런 거 상관없어요. 지금은 그러면 복고가 아니다. 네네. 확실하게? 네네. 오. 원장님들 정말 감사하고, 새로운 코 주시고, 여기 턱도 다 흡입 잘해주시고 여기도 다 볼륨 주셔서 감사해요 <웃음> 사랑해요 <웃음> <웃음> 아니 왜 이렇게 수줍게 사랑한다고 네. <웃음> 더 크게 해줘야지 아, 네. 한번 아, 하나 둘셋 아, 이렇게 <웃음> 요즘 이렇게나던데 <웃음> 안녕하세요 수술한 지 4개월 차인데 붓기가 많이 빠졌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마랑 턱끝 지방 이식하고 턱 지방 흡입하고 코 수술했는데 코도 진짜 높게 되고 붓기도 이제 4개월 차라 많이 빠져가지고 엄청 자연스러워졌어요. 그럼 안녕